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킴미아 써니텐이 함께 만드는 한국과 베트남의 생생한 물가 비교 컨텐츠 오늘의 비교 물품은 바로 간식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자가 될것 같네요 어릴 적에는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커서 돈 벌어 가지고 과자를 원없이 사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과자를 먹어보니 옛날에 먹던 과자 맛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 과자 맛은 식품회사 연구팀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텐데 말이죠 과자 제조는 자동차나 조선업처럼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지 현재 베트남 내에서 세계 유명 식품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기업은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들어와 있죠. 현지 생산품이라고 하지만 과자의 가격은 한국과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더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건비의 차이만큼 과자의 가격이 크게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물론 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100%는 아니죠. 식품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과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밀가루 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밀가루 값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 밀가루 값이 하락할 때는 밀가루는 과자 생산 비용의 아주 미세한 부분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할 경우 과자의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는 결과가 되나 봅니다. 뭐, 아무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먹어도 배가 안 차는 질소보다는 배가 차는 과자를 좀더 채워 베트남 롯데마트에는 많은 과자들이 판매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용과 롯데제가의 과자도 많이 진열되어 있죠 봉지과자의 10g당 가격은 한국은 평균 150원이 나왔고요 한국 브랜드가 아닌 베트남 국민과자 브랜드인 오이시사의 봉지과자 가격은 10g당 평균 62.5원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국민과자 브랜드이긴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이 회사는 필리핀 회사였습니다 시리얼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캘로그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캘로그의 대표 시리얼인 콤프로스트 가격은 한국 5,980원, 베트남은 3,640원입니다. 물론 두 제품 모두 300g이고요. 오리온의 대표주자인 초코파이는 낱개로 한개당 한국은 303원, 베트남은 189원이었습니다. 롯데제과의 카스타드의 경우 한개기준 한국은 398원, 베트남은 250원이네요. 그리고 자일리톨껌의 경우 한국 2,980원, 베트남 2,600원으로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은 M&M's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40g짜리가 960원, 베트남은 100g짜리가 1,900원이네요 10g 단가로 계산하면 한국은 240원, 베트남은 190원입니다 대표과자 몇 가지만 비교해보면 대충 다른 과자도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사이즈가 나오죠 과자의 가격 비교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 TMI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며 베트남 롯데마트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자와 같은 제품도 있지만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사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품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가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인 오레오, 새우깡, 치토스 등이 있네요. 물론 어느 회사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상 원조를 따지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젓가루 상품을 내놓은 회사가 베트남에서든 더 좋은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분이야 밀가루에 화학조미료 넣어서 붓거나 튀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과자 중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녹도 과자입니다 금색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맛은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누룽지인데 겉에 말린 고기 포강때 붙어 있어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껌짜이라는 간식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롯데마트에 견과류인 캐슈넛과 마카다미아 등도 있긴 한데요 귀국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실 것이라면 롯데마트보다 벤탄 시장이나 안동 시장이 더 저렴하니 그곳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편은 내용을 정리해 보니 분량이 너무 짧게 나와서 한 구독자분 중에 저희 목소리가 좋아서 잘때 라디오처럼 들으신다고 하신 치즈케님을 비롯하여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안녕 주무시라고. 과자 먹방 ASMR을 짧게나마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과자는 코코넛 팝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